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집에 집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TV도 켤수 있고 목 돌아가는 아저씨도 나오고 그 여기는 저희 집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어머 어, 어, 뭐하시는 뭐 거예요 진짜 넌넌 아, 넌 진짜 뭐하냐 화장실 불좀 켜고 음? 아이씨 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변기통도 나변기통좀 이용하려고 아 진짜 부끄러워 죽겠잖아. 뭐야, 아. <웃음> <웃음> 너 표정 왜 이래? <웃음> 진짜. 하여튼 빨리다. 아, 손너손 손 씻어. 화장실 이용했으니까. 네. 음. 샤워했는데 방금. 음, 손 씻고 나도 손 씻고. 아 진짜 손 씻는 거 된다. 야, 왜뭐자기문 왜, 닫고 불 꺼. 응? 음? <웃음> 야. <웃음> 아, 이사 가네네. 자, 어쨌든 나와 나와. 너 여기는 부엌이거든. 리아야 뭐 먹을래? 내가 요리 좀 해줄게. 자 먼저 냉장고에서 핫도그. 핫도그 좀 구워줄까? 좋은 생각이야. 아, 핫도그 내가 구워줄게. 나 인기 깐 쭉. 야 원래야 불 이거 이걸 하면 엄마한테 온나. 오 이건 뭐지? 오, 됐다. 오오불 끄고 이거 키니까 굉장히. 야, 어... 그거 아기의자야. 왜 네가 고기안 줘? 꽉 낀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핫도그 좀 먹어야지. 안녕, 안녕, 안녕. 오, 맛있게 먹었당. 자, 리아는 컴퓨터 하고 있어. 응. 컴퓨터 불 끼고 해야지. 눈 나빠져. 야호. 자, 그리고 이 방은 안방인데요. 어 <웃음> <웃음> 미호야, 미호야, 어... <웃음> 벌써, 대낮이야. 뭐? 잘때좀 커튼 좀 치고 자고, 응? 음? 아, 미호야, 어?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빨리 나와. 알았어. 금방 화장하고 갈게. <웃음> 아, 쌩얼이었던 갈게. 거야? 아,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알았어. 화장하고 나와. 응. 음. 문 닫아줄게, 음. 자, 리아야. 뭐해, 뭐해? <웃음> 너무 재밌다 너뭐 음... 보는데 뭐 보는데? 설마 너 그렇게.. <웃음> <웃음> 너무 재밌다 너 웃는 거 보니까 너이겸의 유튜브 봤구나 아니 아니 그런 노잼은 재미가 없죠 이런 표정이 안 나오지 그럼 누구 봤는데? 김리아 유튜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어쨌든 얘들아 나 준비하고 하고 나면 유아이도 화장하고 있어? 응 hmm. 자 어쨌든 얘들아 다 준비하면 쇼파에 앉아 오늘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이러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게임에 들어왔잖아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입양할 거야 우리 애게도 아기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음 제가 아이하면 안 돼요? 안돼 너다 컸잖아 나도 내가 아이하고 싶어 <웃음> 어쨌든 애들아 집에서 나와. 알겠어. 자, 우리 집에 조용한데 왔는데 어 아이를 입양해야 되지 않겠어? 아 이거 저험하기 굉장히 좋은 어 그렇지 우리가 직접 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속도감 음. 아이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최상의 음? 속도감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자, 어쨌든 애들아 여기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 자, 이제 아래에 지도를 누르고 상점으로 와봐 상점? 상점 자, 왔다 왔다 사람들 엄청 많지? 자, 여기도 이렇게 와, 패이 있나봐 막 거래를 하고 있어 이펫 귀엽다, 만져보자 만져보자 뭐봐 귀엽다 좀, 좀 귀엽네? 귀엽당 좀 만져볼게요 주인이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아, 귀여워 <웃음> 자, 어, 이 사람은 사람이야! 고홍이 사람이라고? 어이 사람이야! 어? 봐봐봐 사람이야 이 사람! 펫도 어, 사람이 될수 있나 보네? 신기하다 이 게임 처음이라서 자 어쨌든 얘들아 오늘 오늘은 펫이 먼저 아니야 오늘은 입양을 할 거라고 으흐. 으흐. 들어가보자 오오 여기는 아기 용품을 파는 곳인가 봐 어? 어? 어? 위에 있다! 아가 유아 또 유아가 되고 일단 성장을 하나하나봐 오. 어 사람들이 이겨맨이랑 알아본다. 반갑습니다. 어나 아기 생겼다. 어 여기 나 아기다. 아기를 입양해 볼까? 소년이 있고 소녀가 있는데 난 딸로 키우겠어. 너 딸이야. 딸, 딸, 딸 이름은 음. 음 우리 이름 정하고서 또 만나보자 우리 우리 딸 이름은 뭘로 할까나 역시. 노루루가 좋겠다. 조리야, <웃음> 이제 우리 잘 지내보 좀. 보자, 보자. 미호 딸 이름은 이름이 뭘까? 김리순리순이야리순이 리아는 리아는 리아 어디 있어? 어 리아 여기 있다. 어 리아 이나 아들 이름 리준이요. <웃음> <리순이요>. 리준이. <웃음> 어쨌든,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아기 가방 하나 정도는 살라고. 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 나도 한번 사줘야겠다. 아래에 원을 클릭해서 착용하면 돼. 와, 이렇게 매니까 귀여워! 와, 와내 얼굴에 안 보이잖아! <웃음> 야 아기가 먼저인 거야. 어쨌든, 룰이야, 우리 잘 지내보죠. 내보자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음식 및 음료가 있어 이거를 하나 사보자. 분유도 사고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 어왜 내가 먹어? 야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는데? 아. 내가, 내가 내가 우유 먹는데? 아 우유 이거 안 내, 되는 거 아니야? 사놓고서 그러면은 가방에서 꺼내야 되나 봐. 이거 사고요. 음. 음. 야 리아! 너 그거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아기야 음료수 먹자. 유 먹자. 아이, 자 이제 우리 아이도 입양했으니까 집으로 가볼까? 집으로 가보.. 아!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일단 아기 장난감을 사는 건 어때? 토이샵? 옆에 있어 바로 토이샵 응. 가서 아기가 필요한 용품들을 좀 가볼까요? 아 토큰이 충분하지 않다고? 오케이 아현질 한다 얘들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현지좀 할게요 어? 아기 방호이 게임 시작한지 5분도 안되지 않았어? <웃음> 그니까 <웃음> 그리고 어? 자전거도 필요할 것 같고 아기를 태우기 위한 그리고 풍선도 오케이 딱, 이 정도면 됐다! 얘들아 집에 가죠! 응? 구독 아니 애가 자꾸 배고프대 어 나도 배고프대 우리 그러면은 가방 어, 음식이 사라졌다 가버 가방... 사라졌어? 그거 사온 거? 응. 음. 어, 난 있는데. 애기야 핫도그 먹을래? 먹자, 먹자. 아니야 어떻게 핫도그를 먹어? 너 완전 육아 초보구나? 아, 자, 오븐에서 아. 요리해야 된대. 자, 아기야, 바나나도 먹어. 미아야, 아기?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분유. 피드에서, 또, 이거 우유도, 이것도 먹어. 물도 먹어, 물도. 음, 우리 애기. 오, 쭉쭉쭉쭉쭉쭉 귀여워라. 오케이, 나 좀, 아기, 나배좀 채워준 것 같아. 아기에다가, 아기, 아기 의자에 아기를 앉혀보자. 앉아봐, 앉아봐. 여기 앞에. 아기, 어? 이 아기 말고, 너라는 아기. 어 니가 더 귀엽단 말이야. 응? 어? 니순아, <웃음> 대체 언제까지 먹을 거니? 아, 응? 적당히만 먹이면 될것 같은데. 어? 귀엽다, 리아야. 니가 앉으니까. 어쨌든, 얘들아, 자. 이제 아기를 우리 돌봐야 되잖아 안방에다가 아기 용품을 좀 넣도록 하자 오케이 아기 의자 하나 넣고요 아기 침대 아기 침대 세개 음 3개 놔줄게 세개 놔줄게 같이 한번 재워보자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재워보자 와, 리즈이 자는 것 봐. 아 귀여워. 우리 요루루 자는 것 봐. 리순이 아직 안 자는데? 리순이? 는 자는 거야. 너의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아, 그치. 눈을 땡그랗게 떠가 떴네. 응? 음? 야 내가 리순이 좀가루루 깎고 해줄게. 아루루루루루룩 깎고. <웃음> 어,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 <웃음> 아, 놀랐지? <웃음> 아, 진짜. 아이고 자, 어쨌든 우리 어 아이 아이도 재웠으니까. 어, 이거, 아이도 만져줄 수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여운, 우리 아기. 귀여운, 귀여운. 자, 그리고, 이제, 목욕도 좀 시켜볼까? 그래, 시켜줄게. 아이고, 귀여워라. 이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점점 성장한데, 우리처럼, 우리처럼 어른이 된다, 된다고 하네. 어, 뭐야! 리, 리, 지원이란 야, 나 같이 목욕해?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응오 가자 우리 루루야 별 꼴이야 좋아요 어얘들아 아기 누르고 덥다 누르면은 그 담요로 바꿔줄 수 있다 와오파트를 해줘야지 귀엽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아이를 입양해 봤는데요. 자 오늘 놀이터에서 같이 아이와 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쭈쭈쭈쭈 귀엽다. 귀엽다. 하체 아, 나니까 오 좋지 아빠랑. 음, 어 그래 그래. 어, 아빠 살아간다고. 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음. 어 리아 왔구나. 아야 미호야 너 네가 너무 <웃음> 뛰어봐 아빠 저기서. 저기서? 아이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웃음> 너무 눌려 <흔들려. 웃음> <웃음> 괜찮아 아이는 <웃음> 안전해 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리아야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좀 위험. 많이 어지럽지 위험. 않을까 어때? <웃음> <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몸 발린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아이가 생겨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웃음>